All I'm offering is the truth. Nothing more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어, 다뭐 온다! 다 왔다! 아, 비드기 타! 아, 미친놈들안 아, 씨! 으아 <목소리> 고립됐다 메이데이 메이데이. <웃음>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야 메이데이 메이데이 <목소리> 한 대만 더아아자근니포더는데요어 <웃음> 설마 설마 설마, 설마. 어, 설마, 설마. 설마. 어, 설마. 아 이거 진짜. 이그세 이그세 이그세 <웃음> 이그세 <웃음> 이그세 <웃음> 이그세 <웃음> 잡았다 들어가 빨리 신다 잡을 수 있나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어, 잡는잡는잡아잡아 잡아요 어잘 들어갔다 펜잘 들어갔다 아씨 공포 야와와와역오역 와! 어? 와! 어? 그렇다! 역병. 새로운 역장이었던아 <웃음> 먹을 게 없다 아 <웃음> 먹을 게 없다 아 <웃음> 먹을 게없다 빨리 메포 보여줘 흐로 테마는 데 뛰어가야 돼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음파를 <웃음> 시X 와 친형적이야. 어, 어. 괜찮아. 어, 뭐야? 뭐야? <웃음> <오. 옆>. 어? <웃음> 아! <웃음> 무빙, 무빙. 오오오 어? 오. 하는 중이죠. 이이 병가. 오야 이거 보호막이라 뭐야? 아, 하. Ladies and gentlemen, we got him. 야, 그렇게 안 망했잖아. 야일로 들어, 와 일로 들어와. 에 <웃음> 아직 아직 아직. <웃음> <일주지 않아. 웃음> 자 하나 둘 셋. 와 존나 <웃음> <정말> 멋있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라코타입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